기눈빡스 기눈빡스 기눈빡스 잡았고 2층있고 큰한도있다 바로가자 다잡아버려 자, 몇개 됐죠? 이번 판? 아, 아, 아, 파괴 공 아, 이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끔씩 좀거치시 있더라고요. <웃음> 아 즐겜했습니다. 아 이걸 어번다 미스. 작살 작살 작살. 아니요 그래도 잘 쏘시던데 그래도. 주리님도 여성분이신가? 한 번씩 상대편한테만 뭐 자생키 이렇게 하는 것만 봤는데. 있죠. 예, 재밌게 채스팅 하시더라고. 리듬감, 아, 잘 쏘시던데 줄이니공 치신다는 거는 볼프로하신니까아군 맞아요 코이가 이코. 오케이 오케이, 뒤뚱뒤뚱. 막 장난았고요. 실턴이죠 제가? 오케이. 어, 할만하네. 오케이 와이 형님 들어오셨구나. 큰나핑 들어왔고, 물 들어왔겠다 이거. 자자자자, 음, 음. 자, 자, 자, 잠깐만요. 지증 음. 아, 물 대피. 아이고, 우리 후원 감사합니다. 방금 깜복이 형님, 탱키리스 맞아요. 이렇게 키보드 하시면은 되거든요. 오교스님 하이 교스님 안녕하세요 이거 채팅 한번 쳐보실래요 유튜브에다가? 느낌표하고 키보드 한번 치시면 아, 골프도 하고 서핑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음을 난간에 하면 더 있어가지고 스페르포스까지 잘하면 한 건데 그나도 그나도. 경보, 폭탄 오, 신해님 안녕하세요. 제사 삽니다. 우리 골드핸드님. 되게 깜짝 놀랐네. 아이효. 미션. 10. 응? 뭐라고? 응. 나천히 가볼게. 호핑으로 나가겠다. 그래 네. 놀아라 아 우와, 좀... 우물 아! 오? 아, 우물까지 너무 프리하게 들었구나 음. 경고, 폭탄이 슬은하. 설치되었습니다 아 맞아요 제가 쓰는 거는 선물을 받아 가지고 제가 저번에 그 키보드 미션 성공해서 선물을 아, 둘, 받은 거거든요 둘이. 잘 쓰고 있는데 아 오케이 사이즈 확인 오, 바로 들어오는거나 완전히 안 어, 언덕 또 찔렀다. 와. 아, 왜이렇게 빨라? 아, 아, 하나는 잡았어요 장난가? 이형 어디지? 딱히 지하다. 아 잡으려구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케이 차근차근 이제 9킬 역전하면 가능하죠 물감은 그거 아닌가 페인트 아니야 페인트? 어와룡님들이 오므빙 2개 갑박 조심 아, 도핑. 도핑 다 도핑 들어오겠다 오예. 들어왔다 나이스 백업 바로 이거지 있어. 어 확인 잡았다 잡았다 아, 딱설했네클래이큰 잡았어 큰한 아, 소리 뭐야 잘못 들었나? 몸핑이야 뭐, 큰한 크나 조심해 큰한 말 소리 난것 같다 모자할 뻔했죠? 큰 안에 들어갔는데요. 폭탄이 어, 미드를 완전히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케이 미도님 확인요. 아, 아 주린이 감사합니다. 밤음에또고기 신. 전선 사장님 안녕하세요. 좋아 좋아. 안 좋아. 아 어디 조류관도? 가아피 하나? 나 아이 삐온다 가박 온거 조심요 가박있다와 이걸 끝까지 와 저기서 기둥박스를 쏜다고 헤이 컴 b 보이 가파도 없고, 클라 쪽에, 씹박 뒤에 있어요. 클라 없고. 너희서, 짱 라스트 아닌가, 그러면? 어, 가득가득가득가득 아이고, 죄송합 아, 내가 못 잡았네? 아, 씨. <웃음> 제가 잡은줄 와, 저순사장님. 아, 다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2만원까지. 감사합니다. 역시, 투네이션. 내신 기분 이번 판 성공합시다. 한번 감사합니다. 자, 30킬 해야 돼, 30킬. 둘이서. 어, 내가 좀더 많이 해야 되네, 한참. 나이스. 역전고, 역전고. 기둥이 삥 하나? 삥 하나? 삐 있는가, 이거? 나 층에 있는데, 이거? 나 층에 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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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가석이다.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한 번이라도 어렸을 때 조금 탑레벨을 찍어봤다면 나중에 그 메모리가 좀 남아있는 것 같긴 해. 요 확실히.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게 메시도 예를 들어서 피지컬 자체는 좀 신체적인 피지컬 떨어져도 축구에 대한 이해도는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하잖아요. 전성기 때보다 오물아, 오물 친 아, 오물 포기, 암 중노에... 대박과 가깝다. 계속... 아, 그러니까 메시를 저이한테 비유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저격이 된다. 화폐가 몇 킬? 아, 제, 제가 절대 그렇게 한다, 된다는 게 아니고 욕 먹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30킬, 30. 앞에서 30킬. 충분하지 콩이 콩이 한 7킬하고 제가 23킬하고 콩아 2킬만 더화 헤딩. 2킬은 충분하지.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야. <웃음> 이걸 이걸 또? 아, 예, 제가 바로, 박맥입니다. 예. 똑같은 왼발이구요. 이도. 우와, 뭐야, 방금? 안되는데. 빨려버렸죠? 어딘데? 적뺀가봐 아니야? 네 다음 가멸라이더고요 제가 최고죠? <웃음> 아 너다 장난이야 장난. 욕먹습니다어 캡처하면 안 돼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세상에 고수는 맞습니다. 겸손해야 돼. 우리 조기축구의 박메시. 그래. 우리 중위차 타셨다. 기둥. 빙 하나 띵도 깬다 아, 네? 아 이거 빙또 나온다 상당한데? 기름 파스 기름 파스 기름 파스 잡았고 아, 물 없다 2층 있고 큰한도 있다 바로 가자 가져가 버렸 아까 분명히 안되기둥 조심해요. 못 아, 문이 자, 몇개 됐죠? 됐지? 이번 판. 자, 미션 성공. 깔끔하게. 아, 대가리다 네, 자, 방금 2층, <웃음> 2층 하는 거하 샷? 까비. 다행이다. 일단 바로 성공. 어? 2층 끼우게. 2층 있다. 네. 언덕 어, 연막 빠졌어요. 큰 양각. 음? 와, 큰 양각 3명. 오늘 세번째 30킬 가자 큰잡이 둘 챔스 번도 오케이 와우 오이번에 필팬턴? 아프겜이랑 둘이서 50킬 했어도 성공했겠노. 오, 나이사. 나이스. 승리하였어. 이뚜, 이요. 이들래 모르나? <웃음> 무슨 노래였지? 아, 나 마이크 꺼있었구나 어? <웃음> 소통이 무서운 것이야. 아이고, 개불현디 감사합니다. 콩이 뭐 먹고 싶은 거 나중에 디코로 보내세요. 스스로 떼고 해 보내줄게요. 해아 농담. 자, 큰한님두 가자. 해, 해 없네? 언덕에? 큰 살충? 아, 아, 다 기브레지 지 마. 이니 사치되었습니다. 포 죽지 않아요. 나이니다사 아, 아, 아, 아 나비님 죄송해요. <웃음> 너무 다 먹었네. 자, 아, 게임이랑 50킬 했어도 성공했죠? 와우.